어느덧 매지션에서 랜서로 넘어온 지두달 새해를 맞아 버닝이 끝나버린 깨물인의 개성 다들 97렙 때 메인캐스트를 밀려고 하지만 이미 스킬북 드랍했을 때 구막 4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96렙을 찍었고 경험치는 43% 과연 남은 메인캐를쭉 밀었을 때몇 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새끼 안좋 다시 재도전으로 가디언 잡고 드디어 구막 모두 클리어 했습니다. 9 6렙 넘어가니까 1억할 때마다 전투력이 꽤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수집도 수집은 조금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7 0 0정도씩 계속 올랐습니다. 자구막 6장 클리어하고 받게 된 여궁 팔찌입니다. 1강까지만 해주고 장신구 축점이 두개 있거든요. 일단 재물로쓸거 브렐란을 한번 강화해봅시다. 하, 하하, 씨, 상강에 터지네? 자, 축 좀. 자, 바로 갑니다. 가자. 맥시멈. 맥시멈 뜨나? 어, 아, 뭐야. 아, 1강 아, 이건 아니지. 아, 1강은 아니다, 진짜. 1강 아니야 일단은 기존거보단 좋으니까 껴두고 분명 저주가 저주가 여기있다 저주 좀 쌓아둔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장신구 한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야지 저주 한번 쓰고 오케이 바로 축 좀. 가자. 제발. 가자. 제발. 제발. 으악. 오. 보라색. 보라색. 보라색. 그렇지. 이게 게임이지. 어. 아 좋아요. 좋아요. 사강.